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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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다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가르치심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 아이라라 아멘 자, 우리 또한번더 봅시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전서 3장 10절. 찍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니라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터위 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면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짐승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만 본능으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짐승같은 본능도 있지만 육체 안에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다시 말하면 혼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영적인 영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죽음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도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믿음을 잘 관리해서 원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요.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갈림길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심판을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항상 뭔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좋은 상황만 생각을 하고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좋은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안 좋고 어제보다 더안 좋을 수도 있고 그제보다, 그제보다 더안 좋고, 과거보다 더안 더 좋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악화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부모는 항상 자녀의 미래를 놓고 미리미리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속삭일 때 부모가 왜 당황한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하겠거니 저렇게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달라집니다. 부모, 어, 크면서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내버려 둔다고 해서 영적 성장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품 안에 있을 때 강력하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사느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올 텐데 심각하게 받아야만 이런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미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좋아 여기가 좋아 부모님이 있으니까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아이가 살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면 어린아이는 좋아해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부모의 바람대로 가면 좋겠는데 성장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영향을 받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좋지 않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안 좋은 환경에 몰릴 수도 있고 다양한 영향을 받을 때이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본인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버려져서 직접 당하고 박살이 나면서 인생의 눈을 뜨면 좋은데 인생의 눈이 안 떠지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채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내용이 벌써 먼저 나오고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 나라를 왜이 꼴로 만들었느냐 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느냐 너왜 경제를 파탄시켰느냐 너가 대통령으로 재임할때 너희 나라가 얼마나 우상승배하고 통성년에 맞냐고 이렇게 했는지 알았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대통령은 그래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일과 주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매일매일 상황 체크하고 내게 어떤 악화된 상황이 내게도 올수 있다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실족해 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연자 몇달 매고 바닥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고 선교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시뻘겋게 살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게을리 해서 어떡하지 항상 안 좋은 상황 앞으로의 상황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그 죽음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상황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마냥 우리가 좋아할 듯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죽음이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보자 앞에서 하는 칠을 했어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성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여하면서 전담그면서 주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의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노릇을 잘 해야 돼요 노릇 목사 노릇 잘해야 되고 성도 노릇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때살심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불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한번 통과되면 그 다음날 또그 다음에 또 통과해야 할 것이 또 있고 또통과했다 할지라도 또 있고 주님은 다 물어보세요 너왜 게을렀느냐 너왜 나태했느냐 우리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그거 안 봐요 불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방식에 합법인지 불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룰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이 나와요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가 볼 때는 반석이야 내가 볼 때는 확실해 비가 내리고 찬 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숙에 넣은 형거요 아니 외국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별일 없을 텐데 집을 지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옥상에 가봤더니 옥상에 의자 뭐가 막다 그리고 2층에 우리 집 위에 우리 집 안방에 물이 새가지고 항상 그걸 수리하고 갔었는데 가봤더니 세상에 그의 물이 발목 위에까지 찼어요 그나마 가기 전에 내가 방수를 세번을 했어요 방수 방수 페인트를 세번 바르고 발목까지 찼는데, 알고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버렸어요. 하수구가 막혀서, 뭐, 뭐, 쓰레기, 뭐, 바람 부니까 이쪽 주식 날아온 쓰레기, 뭐, 나뭇잎, 이런거. 그게 너무 여서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2층 집으로, 이제 2층 집으로, 물이 차고 들어올라고 하는 처음에, 내가 문 열고 가봤어요. 나도 참 미련하지 이스라엘 집회 갔다 와서 오자마자 열어서 올라가서 막 근데 천장에 아 어, 비가 안 쐈으니까 괜찮겠지 물이 다 빠져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똑같거든 일주일 만에 다시 올라가서 봤는데 세상에 물이 그렇게 차였어요 쓰레기를 다 걷어내고 걷어내고 물이 휙 돌면서 빠져나간다.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소름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옥 뭐 블랙홀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에 빨려 들어갈 때확 새까만 아 어둠 불꺼놓고 있는 이 어둠이 아니고 완전히 암흑 속에서 뭔가 확 도는데 그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잡을 게 있어야지 잡을 수도 없고요 안돼. 그생각에 소름끼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 주님 뭘 하나를 하는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네 영혼에 더러운 것이 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예수의 불로 회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또 깨닫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보니까 알겠네. 계속 관리가 필요하구나 이 관리가 내가 집에 있으면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모두 해봤는데, 앞집, 옆집, 뒷집,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맨날 잔디가 꽃이 심고, 뭐. 근데 꽃이 피고 이럴 때는,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우리 사모님도 나가도 와, 멋있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나무도 다 피해버리고, 다부아버리고 잔디 다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수시로 차가 들고 나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쏟 없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잖아요. 주님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행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영으로 살지 못하면 영의 능력을 가지고 정신으로 육체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비가 내리는 날이 올 것이고 창수가 나는 날이 올 것이고 바람이 강력하게 부딪히는 날이 올 것이고 집이 부딪혀서 무너지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가면 잘 사는 집일수록 사막 같은데 큰그 동산 사막이 많은데 거기에는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최고 좋은 주택이 있어요 집들이 수천억 되는 집도 있고요 그한 번은 또샌디에고갔더니 그 뭐야 저 바람 넣어가지고 공주로 올라가는 건 뭐죠? 에드벌룬? 그걸 뭐라 그래요? 열기구 열기구 열기구 목사님 이번에 열기구 한번 타시죠 아 그거 한번도 못 탔는데 제주도에서 세줄 하나에다가 밑에서 위로 한 250m 300m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열기구 있는데 내가 안 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강제로 타. 얘들도 타. 얘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나는 가운데 이렇게. 아 이게 200m, 300m 올라가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줄 하나만 있는 거야. 바람이 쳐서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쪽에서 저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늦었는지 알더라니까 나는 주님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야 <웃음> 엄마가 지금 치매병원 치매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엄마가 나를 무슨 구원해 줘요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주여을 해야 되는데 주인 목탁 두드리다가 겨울에 바닥 온 호수에 가는데 갑자기 땅이 저 녹으니까 목닥뜨리면서 나 마음이 타볼 그러다가 갑자기 쫙하나아 <웃음> 이거 하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듯이 샌디오 위로 가니까요 집이 와 몇백평은 집도 아니야 몇천평 몇만평 이런집들이 딱 깔렸는데 올라가면 올라갈 이 집들이 보이는데 수영장도 그냥 수영장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 만한 수영장도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와내 생각에 이 땅의 천국이 바로 이런데구나 근데 무슨 말을 하려다 지금 엄마야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뭐야? 다가 올라가 보니까 집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에 있는 큰 집들이 쥐쥐씨할 만하게 되고, 조그만 코딱지 많은 집들이 보여요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았네. 비행기 타고 가면 또 그렇잖아요. 거기를 갔다 와서." 천국에 는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동산 위에 있는 그 집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비가 잔뜩 왔어요. 비가 잔뜩 왔는데 산 하나가 무너져 버렸어요. 산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경고한 집인 줄 알았더니 비만 한 몇백 미리 와버렸는데 산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산에서 무너져가지고 천사 태가다 집이 매몰됐잖아요 몇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이 땅에 있는 것은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직접 실천하는 것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때에 그날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심판 받을 때 내용이 접속사 있잖아요 이런 심판 받을 영혼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죽음에 측면하고 영원히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기도하고 성령 받았으면 이 받은 것 들은 것 이것이 나를 바꾸는 일에 사용해야지 이 말씀을 들어도 나를 바꾸지 않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예?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바꾸. 내가 부담이 없는 것부터 바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있 즐기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 받으라, 성령의 불신례를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마가다라 방에서 막 기도하게 만들고 이제. 오실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내가 안 바꾼다든지 부분적으로 부담이 없는스러로 약간씩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 뒤집어 버립니다 네. 할렐루야 비가 내리는 말씀 장수에 부딪히는 말씀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내 안에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서 육신이 정신적인 부분과 함께 핏장을 잠그고 있어요 이건 양보 못해 이거 없으면 나 망해 내 가진 게 얼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성전에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판단을 받아야 나중에 기탈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날마다 내가 기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판단 받아야 돼요 단단만 받느냐? 부서져야 한다. 지금 부서져야 나중에 부서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나 세례요한이나 그런 말씀을 들었데 예수님은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무너지는 날이 온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치유받아서 자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약한가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계속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엄청나게 다들 놀랍니다 야그 말씀 들어봤어 이런 말씀 처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튜브로 뜨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야 나세한 예수님 말을 들어봤어 요새 유튜브에 엄청 떠 응? 주님을 우리가 많이 부른다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예수 믿는 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표시이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기도의 한형식을 주님, 주님 하는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을 다 믿는다고 하고 싶지만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은 주님을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시일 뿐이야.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놀래고 할렐루야 해도 우리 주님이나 하나님은 충분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걸로 나를 부르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떨 때는 주님 할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걸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너가 충격받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느냐 아니야 발을 내딛어 시도해 움직여 변화를 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동참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동기 모티브 소명이 생겨요 그 소명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걱정한 일도 있고 염려할 일도 있고 현실로 싸워야 될 것도 있고 또 무리하게 내가 막 닫혀있는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또 내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어제 그 설교했죠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이 균형에서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괜히 균형 잡다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집을 딱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돈만 받고 요 집을 지을 때도 핸드폰을 살때도뭘 하려고 할 때도 AS가 잘 돼야 돼요 요즘은 한국처럼 AS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더 AS가 잘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샀어요 1년 동안 실컷 썼어 1년 동안 실컷 쓰고 나서 좀. 수가지가 나쁜 사람들이 전화해요 당신 회사 제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네요 이게 고장이나 서 이렇게 하니까 새 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꿔줘요 물건을 사도 집을 짓고나서 에이스 행가했더니 에이스 기간은 1년 2년밖에 안되고요. 자 근데 어, 날림공사를 집을 지어버리면 집이 가치가 떨어져요. 뭔가 가짜로 날림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면 더 굴치 아파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고 또 물건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수리를 또 해줘야 되고요. 제가 좀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팍 오버해 가지고 무엇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연단만 허벌나게 연단을 바꿔요. 나중에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것이 제일 빠르더라 성령 조만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 내가 동기들 중에서 목사 1호라니까 전사들이라고 불릴 때 나는 목사가 됐어요 강서고시 패스해가지고 이제 1년 있다 더 목사고시 시험 보고 목사가 됐는데 동기들은 다 전사님이야 대학원 가고 나는 대학원을 못 가서 나중에 이제 갔지만 그냥 주여장창 기도하고 그랬는데 동기들이 이제 하나 둘다 대학원 졸업 다 하고 이제 목회를 하네 저들이 목회할 때는 나는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본 거예요 사모님이 죽을 병 걸렸다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동기목사님들은 이제 개척교회 해가지고 꿈을 아름답게 꾸어서 막 해나가는데 나는 벌써 늙었어 목회가 이꼴저꼴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목사님들이 막 목회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붕돼요 나는 이미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또 다시 또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이제 다른 방법 없다 다른 거 없구나 하나는 겹들여서 기도밖에 없다 더 부서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부서지게 해 주셔도 더박살 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동기들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제대로 된 연단을 받기 시작하고 나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임하시느냐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기도하고 성경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자 축구를 시작하자마자 수비하는 사람들보다 공보다 미리 들어가서 상대방 꼴대에 들어가서 선수가 막 골을 막막 막 아무리 집어넣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 그걸 꼴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동기도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기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합법어야 되고 목적도 주님이 보실 때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집 짓는 재료가 나옵니다. 집 짓는 재료. 집 짓는 재료는 나무, 풀, 집, 이런 풀이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있고, 보석, 재료,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있다. 집을 짓는데 세멘공고리 치고 이러는데 이게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치면 이거는 금광석이기 때문에 광물을 불에 아주 강한 불에 강하면 강할수록 하얀 은으로 만들어지고 노란 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은 더찬란는게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이 오면 올수록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더잘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때마다 고난이나 환란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집이 탕탕하게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또 시험이 왔구나 감사해야지 이겨야지 하면서 어떤 종류의 시험도 이겨가면 집 짓는 재료가 금은 보석으로 바뀌어져요 천국에 가보면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소가리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가난하고 스트레스받고 밤그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굶주기이 모든 것들 참고 견디는 것들 억울하고 분한 것들까지 다 참으면 하나님나라에 가서 다 비상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여러분 욕먹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오해하고 왜곡하고 2단 3단하고 추조하고 욕하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무시당합니까? 갓난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관리 잘하고 내 안에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꿔지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공력이 불을 밝힐 때가 온다 공력은 뭐냐면 내가 힘을 다해서 이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불로 확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홍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고, 고린도전서에는 불로서 확! 끄슬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비한번 내려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사람도 죽고, 막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그날은 불로 온거 불로. 불러. 불로 와서 다 끄슬립니다. 불에 강한 재료가 있고, 불에 약한 재료가 있는데, 나무, 불, 집은, 불을 태자마자, 죄가 되어버리잖아. 불, 얼마나 잘, 불잘 탑니까? 오늘 우리, 건축재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 반드시 원칙이 있고, 룰이 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판단을 받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 판세교의 집을 지은 것과 같으니 오늘 우리 새롭게 해주시고